하니야 엄마가 <웃음> 왔었어요 하니는 꼭 이길 거라고 했잖아 봐라 하니야 하니는 용감하다고 했잖아 하니는 이제 혼자서도 달릴 수 있어 이제 이 엄마 없이도 혼자 살수 있게 된 거야 이 엄마가 없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어 하면 안 돼. 아... 웃으며 힘차게 사는 거야 힘차게 엄마, 엄마 엄마가 없더라도 힘차게 엄마 힘차게 달려 1위! 한국의 하니! 2위, 미국의 티나 3위, 일본의 에이코 이상 3명의 선수 시상대로 올라와주세요 시상은 호주 육상협회장인 스미스씨가 해주시겠습니다 으이.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지 일어나죠! 으이. 걸을 음? 수 있겠니? 아요 다리가... 응. 영, 축그독 좋아요, 클린 선생님, 우리 엄마가 왔는데 보셨어요? 결승점에서 저에게 소리쳤어요 응. 엄마가... 아니야, 달려라 <웃음> 하늘 끝까지 달려라 하고요 난... 엄마의 품 속에서 그냥 달렸던 거예요 엄마가 두팔 벌리고 있는 그 품으로 뛰어든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다시 뛰어보자 꿈 속에 엄마를 만났어요 그렇게 엄마는 날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가 없더라도 꿋꿋하게 살라고 울면 안 된다고 웃으며 힘차게 살라고 이렇게 힘차게 달리라고 와.